학부모님 내부에서 각자의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드디어 1 0 0 0 명을 넘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의 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고 의지를 다니다가요 문득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주부아빠라고 전업주부로 변신한 분이 찍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내가 40대가 되었는데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조언을 할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크게 감명을 느꼈고요. 제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돌이켜보자는 마음으로 지난주 일요일엔 거의 하루종일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구독자 500명이 될 때는 등산을 하더니 구독자 1000명이 될 때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은 자녀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원칙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방향이 되는 중요한 원칙 한 개나 두 개를 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 이러한 교육 원칙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딱두 가지 종류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부는 백지 위에 쓴 것만 진짜다. 둘째, 누적 숫자로 습관을 축적한다 입니다. 어찌 보면 두 개밖에 없는 원칙이라서 좀 단순하긴 한데요. 사람들마다 가치관은 다르지만 저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인 백지 개념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원칙인 누적 숫자로 만드는 습관 이야기는 추후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딱두 가지의 원칙을 중시 여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번 백지 위에다 쓴 것만 진짜다는 원칙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풀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규 반에서 정규 교재 이외에 센의 B스텝과 C스텝을 추가 과제로 내주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각기 차등적으로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원칙을 가지신 분에 비하면 문제 풀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끝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개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최우선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칙에서 오는 피드백들은 일부는 수정을 하지만 일부는 그냥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고민이 될 때는 이두 가지 원칙이 충돌할 때입니다. 저는 1번 개념 백지 테스트와 2번 누적 숫자로 습관을 축적한다 중에서 이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요, 2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도 습관 체계가 잘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반대로 공부는 잘 못하지만 습관을 제대로 지킨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 자리는 확실히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원칙 때문에 저는 현업인 수학 지도 이외에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인 5분방과 학부모 습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습과 습관 이두 가지가 교육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투적이고 단순한 이 원칙을 정하는데 저는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돌이켜보면 다 좋은 말이지만 그 중에서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명제는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모든 상황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저보다 빠르고 잘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려는 방향을 놓고 그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럼 저의 정체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길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묵묵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생각해보면 이거밖에 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님 내부에서 각자의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알고 있고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 그에 맞는 방법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 내부에서 원칙이 잘 정해져 있으면 그 자녀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환영하고 환영하지 않는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방침을 수립하는데 원칙이 없는 학부모님들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없는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현재 세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한 교육 방법을 수립하기 이전에 본인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무인양품의 90%는 구조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무지로 유명한 무인 양품의 회장 마스이 타다 미스 씨는 무인 양품이 큰 위기를 겪은 2001년에 회사를 살릴 방향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직원들의 감에 의해서 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성과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1년에 큰 적자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럴 때이 회장님은 무지그램이라는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매장과 직원들이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지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조직에서는 매뉴얼을 통한 구조의 확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요즘 무인양품의 물건들을 보면서 개성이 느껴지는 것은 그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된 것이 고객에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르다를 논의하기에 앞서 자기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교육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큰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원칙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 영상 하단의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육 원칙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을 적으면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원래 평소 찍던 교육 영상과는 좀 다른 방향이지만요. 다른 의미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